네내차에관리한다 저는... 네, 안녕 동티비용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왠지 헤드램프의 밝기가 예전만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헤드램프는 전구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과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다양한 조건에 의해 열이 발생하면서 헤드램프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에 이 의해 결로가 생기고 또 오염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헤드램프의 안쪽면이 뿌옇게 되고 빛의 밝기가 점차 흐려지게 됩니다. 헤드램프가 워낙 고가인데다가 바꾸기는 엄두가 나질 않고 헤드램프를 분리해서 클리닝을 해주는 업체에 맡기려니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헤드램프의 안쪽면을 깨끗하게 클리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 자동차의 헤드램프에는 보통 두개에서세개 정도의 습기가 이동할 수 있는 공기구멍이 있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습기가 배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멍엔 벤트튜브라는 부품이 있어서 외부의 공기를 필터링시켜주게 돼 있어 공기의 순환은 온도 변화로 인해 압력의 차이가 생길 때와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생긴 압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이 된다는 거야 벤트튜브의 안쪽에 있는 것을 빼보면 필터링을 위한 작은 스펀지가 있고 열 때문인지 변색이 되었네 간혹 헤드램프 안에 벌레 자체가 들어가 있는 차를 볼 수가 있는 스펀지가 빠져나간 구멍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확인을 해보고 스펀지를 작게 잘라 끼우면 돼 공기구멍이 필터링에 한계가 있어서 외부의 공기가 흡입될 때 미세먼지나 오염된 수증기 입자들이 유입이 되고 헤드램프의 안쪽면이 오염되면서 뿌옇게 오염이 되고 빛이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럴 때 헤드램프의 안쪽면을 닦아주면 개선이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줄게 준비물이 필요한데 알코올, 화장솜, 안경 닦는 천, 실, 철사 그리고 네오디움 자석 두개 이렇게 있으면 되고 안경 닦는 천을 4분의 1 크기로 자르고 천 위에 화장솜과 네오디움 자석을 올리고 쌈을 싸듯이 해서 준비된 실로 묶어주고 실의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고 헤드램프에 전구가 있는 곳에 더스트캡을 분리한 다음 전구를 빼내고 네오디움 자석을 감싼 천에 알콜을 적시고 철사 끝에 자석을 붙여 전구가 들어가 있던 구멍의 안쪽으로 넣어주고 실의 반대쪽 자석을 헤드램프의 바깥쪽에서 안쪽의 자석에 맞춰 붙여주고 천천히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안쪽면을 골고루 닦아주고 오염이 심할 때는 자석의 위치를 바꿔서 한번더 닦아주면 되겠지 다끝 전에 면을 보니까 무척 오염이 돼 있다는 걸알수 있지 작업이 끝난 후엔 더스트캡이 열린 상태로 10분 정도 환기를 시킨 다음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은 헤드램프의 안과 밖의 온도차가 더욱 심하고 결로가 생기기 쉬운데요. 눈길, 비중판길에 눈까지 내리는 날 야간 운전을 하실 때 전면의 시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입니다. 혹시 예전보다 밖이 못하다 싶으시면 램프의 안쪽을 클리닝해보시고 항상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차를 레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치뷰요.